저는 16만 5천 의향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그 GTX 사업이 성공과 또 의향력 정차가 이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레솔레파크가 날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음, 의학력 GTS 정차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또,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의학력 정차는, 뭐, 시설비가 최소로 드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졌고, 또, 공익성이나 경제성이나 기술적 적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결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개 지자체에서 정찰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지자체 간의 갈등이 없는 곳이 의학역입니다 아마 상생협력의 가장 모델이 되는 지역이 의학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래 GTX 사업의 목표, 목적은 아마 서민주거복지구현에 큰 목적이 있을 거라고 가집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의향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단지로 이루어진 주택이 아니라 서민주거로 모여진 곳이 바로 의향역 주변, 의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만 해도 고천행복타운, 올해 시작되는 초평월암지역 내년에 시작할 청계이지구기 설치된 청계마을, 숲속마을. 이렇게 보면 여섯 개 단지가 초평 이게 LH에서 서민 주거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민 주거 복지를 갖다가 대중교통에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GTX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가장 적합한 도시가 저는 의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로이 토론회가 그냥 형식으로 거 어, 해야 되는 토론회가 아니라 아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에, GTX 사업 목적에 맞는 에, 서민들의 주거 복지 구현을 실현하는데 꼭 알맞은 의학력 정찰가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구호한 번만 이치고 내려가겠습니다. GTX 의학력 정찰을 강행하라! 강행하라! 강행하라! 강행하라! 강행하라! 강행하라. 네, 감사합니다. 의양시 의양역 정체 화이팅!